호미 잭스. 잭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잭스 유저입니다 근데 잭스를 왜 안해 이런 트롤생 근데 왜 캐릭터 이름이 민망하게 잭스일까요? 뭐야, 잭스를 존나...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진지하게 탑에서의 라인관리 운영법에 대해 말씀드릴겁니다 엘립드는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평타 위주로 싸우기 때문에 이 사거리 안에 적이 들어온다면 바로 물량 먹고 싸워줍니다 이제부터는 라인 관리입니다 사실 제가 요리처럼 타워 앞에서 요리를 견제하면서 CS를 못먹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만 요리기 한발자국도 안나오기 때문에 비계이브를 타워 앞에 만들어 놓고 갱을 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니달리는 미드에 있었고 우리팀 미니언이 많아서 제가 놓친 미니언들이 많이 생겼지만 괜찮습니다 상대가 더 못먹을겁니다 뭐 CS를 분당 9개, 8개 먹어야 잘먹는거다 라고들 하지만 아닙니다. 상대와 CS 차이만 벌릴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타워에 박힌 라인은 무조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 팀 정글러가 이제 제 라인이 빠질 거라고 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 제가 전멸을 썼으면 잡을 법했는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적인 라인이 완성되었고 요릭은 경험치와 CS를 전부 놓칠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 CS는 탈 대로 다 타고 갱을 당할 확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빨리 미시면 안되고 천천히 막타만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타워에 미니언이 박히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당연한 얘기만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저 티어 구간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이 방법만 사용한다면 내가 상대보다 CS를 잘 먹게 될 거고 레벨도 높아질 거고 라인저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니다 요리기 태어나자마자 무리하게 앞에를 탔습니다. 와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보이는 라인을 전부 타워에 박아버리면. 요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박힌 라인은 다시 밀려옵니다 그럼 또 아까처럼 막타만 치면서 제 타워 앞에 상대 미니언을 모아두면 상대가 먹어야 할 라인은 또다시 탈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릭보다 훨씬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요릭이 무리해서 CS를 먹으면 솔킬 그냥 미니언을 포기하면 골드 랩차가 자연스럽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너랑 2립차 난다 이제 2립차 다음 3립차 난다 이제 이렇게 상대 앞에서 위협적인 무빙을 계속 쳐주면서 너가 가까이 왔다간 그러다 너의 머리가 그냥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줘 이렇게 요리기또 미니언을 한 대도 치지 않고 살인다면 이렇게 비게이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럴때는 타워의 미니언을 빠르게 받고 제가 했던 말들을 계속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 미니언들이 타워에 박혔고 다시 라인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미니언을 믿고 미니언을 먹으려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성장 차이로 찍어 누르시면 됩니다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이득을 보면 되는 상황인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리글 딴후 용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탈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 같았고 저는 탑을 더 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크시게 되면 형님들 말하는 캐리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게임하는 방식은 항상 비슷합니다. 상대와 골드 차이를 벌리고 타우 골드를 두고돌아다니며 키를 주워먹습니다. 이제, 적세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팀 4명이서 게임을 던지지 않는 한, 게임도 절대, 질수 없습니다. 우리 팀이 무리해서 들어갔지만, 이건, 못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냥 과감히 버려줍니다 잠깐 도와줄까 했지만 저까지 죽으면 게임을 뒤집힐 수 있습니다